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코구리 무호흡의 원인이 몇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다섯, 다섯 가지 개? 이상. 다섯 가지 <웃음> 이상? 열개 <10개> 이하. 열개 <웃음> <10개> 이하? <웃음> <10개> 이하? <웃음> 뭐그 정도 됩니다. 이렇게 그 코구리 무호흡에 관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. 결국은 그 원인들이요. 네. 모의 속도 한한 점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돌아서 결국 다시 그한 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전 아, 그런 철, 느낌이 들었어요 철학적입니다 <웃음> 철학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비만에 의해서 코구이 코구리 모읍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돌다 보면 다시 그 비만이 또 초래가 되는 또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예 네. 고리죠 그러니까요 악순환의 네. 연속이 계속 된다는 네. 게 이게 네. 예,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 단지 어떤 그 시작한 그 시발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음. 딱 없는 것 같은데. 네. 원인 여러 있어요.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어뭐 하나만의 해결책으로 다 하는 거는. 음. 정말 운이 좋다고 할까요?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. 음, 음.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이코구리와 음, 음. 무흡입니다. 네네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더코구리 무흡을 어, 치료하고 완벽하게 낫게 하기는 음. 더 어려운 것 음. 같아요. 그래서 어, 보면 음. 어, 인터넷이나 뭐 시중에 보면 뭐 아주 되게 단순한 음. 또 보조기 같은 걸 가지고 코구리를 음, 음. 뭐 감소한다, 개선한다, 음, 고친다 음, 뭐 이런 음.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쵸.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특히 사람들이 코골이하면 코라고 음, 음. 생각하기 을 그러니까, 때문에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코에 집중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죠. 막 콧구멍에서 그러니까,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뭔가를 막박아되는그 네. <웃음> 그거 막, 박아 그럼 그런 막쑤셔듣는거하다가 <웃음> <쓰셔드는 머리다가>. 그런데 <웃음> 코골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에이 이놈 코골이 어 이게 다사회꾼이동무 쉽게들 막 이런 네. 새끼 한번 나. <웃음> 새끼는 피 <삐척이> 처리해 주세요. <웃음>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망을 맞아. 많이 하고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설명을 하거나 홍보를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. 믿지 않고 그냥 의심만 하다 보니 아. 제대로 된 것도 의심하고 음, 엉터리도 의심하고 음. 이게 결국 은 불신의 시대, 불신의 네. 사회가 되는 게. 음. 아, 여기서도 문제네요. 음. 그래서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. 맞습니다. 의미에서 음. 오늘은 코 얘기를 한번 할게요. 코 얘기. 어, 코골이니까 코. 코. 네. 어, 그거는 아닌데, 어쨌든 네. 코골이란 이유로 코에 대해서 음. 많은 부분에 오해도 있고, 음. 어, 또 일명 사실에 부합되는 것도 있고요. 음. 그래서 어,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이제 대세인데, 그렇더라구요. 우리도 코골이 알릴래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못된 정보 고칠래요. 네, 고칠래요. 우리는 그럼 고칠래요. 네. 고칠래오. <웃음> 아, 네. 네 좋습니다. 코에 네.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. 네네네. 네, 네. 네.